교실에 들어선 영희, 수화로 말을 전합니다. 몇 개월 전 서로 눈빛 교환을 하는 친구들. 학생, 응? 잠깐 가방 좀 한번 볼수 잠깐 보자왜 아, 이러세요? 그 틈에 다른 친구들은 화장품을 훔쳐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경민이가 실종되었고 영희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네. 뭐 경찰들은 목격자의 증언대로 경민의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애가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아침에 담임이랑 면담했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 결국 경찰과 경민의 어머니는 학교까지 찾아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푸신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이한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딱히 어울렸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지? 네가 안 좋은 생각을 전염시킨다고 애들이 그랬어. 이영희요. 응 이영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청소라곤 앞에서 립스틱 사다가 만났어요. 경민이가 다른 때랑 좀 달라 보였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같이 둘이 버스 타고 돌아왔지. 네가 한 소리 따돌리고 경민이랑 갑자기 내렸다던데? 뭐라고 하죠? 경민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 그거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그거 농담이었어요. 오신오신 가. 다시 정리해 보자. 내리고. 그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영희는 경민이가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고. 경민이가 자신 때문에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수고했어. 이제 일어나봐. 뭐해? 경민이 서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제 주변은 아이씨. 온통 영희를 의심하는 사람들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 경민의 어머니는 영희를 미행합니다 찾았어요. 확인하려고요. 뭐 어디 숨어서 실실 쪼개고 있어요. 얘가 찾아온다고요. 영희는 경민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그리고 학교반 친구들은 영희를 의심,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죽을 껴 맞는 영희. 다음날에도 어, 수색은 계속되고 않고, 피부, 머리카락. 천천히 가라, 천천히, 천천히. 얼마 후 경민이를 발견한 경찰들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중앙에 누가 있어 경민이 가족분들이 계셔 불날까봐 하나를 하고 나면 절을 을 한다 두번을 한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두 경민의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옵니다. 영희도 경민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 너도 왔구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경민이한테 진짜 네가 못할지라 하는 거야 알아? 너는 이만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새끼야 에이, 지금. 선생님. 뭔가 글을 남기고 화장실로 향하는 영희. 학교는 영희 사건으로 떠들썩하고 다행스럽게도 영희가 좀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영희를 범인으로 몰았던 한솔. 영희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네가 목 앞부분을 절개하고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웃음> 이사를 <웃음> 하려고 <웃음> 짐을 <웃음> 옮기는 도중에 경민의 유서가 나옵니다. 잘 지냈어? 이거 봐봐. 경민이 유서 나왔대. 그냥 반 애들 몇 명이랑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만 엄청 적혀 있었대. 너 이름도 있었대. 미안하다고. 아, 미안해. 요즘에 너수업 배운다고 선생님 들었어. 응? 앞으로 또잘 살아가야만 해. 이럴 땐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 회복한 영희는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응. 몸도 마음도 망가진 영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영화 죄많은 소녀였습니다.